안녕하세요. 여, 세요 그, 비가 많이 와가지고, 이 김치 거리가 너무 비싸요. 배추도 비싸고, 막 열무도 한 단에 5,000원 달래. 그래서 나 무를 이거 지금 준비, 준비했는데요. 무도 이거 하나 2 5 0 0원 줬어요. 그래서 무를 이제 생채는, 어? 여자껏 해 먹었으니까, 안해 먹은 거, 자주 안해 먹은, 어, 무 짠지 같은 무김치를 담으려고 두개 준비했어라. 이 정도서만, 이게 몇 센지 되겠냐? 2.5cm. 2.5? 빤드하이안 음. 잘라지네. 엿으로 절일 거예요. 이거는 어떻게 재 음.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부어. 이 하얀 엿으로 해도 돼요. 설탕으로 해도 되고. 지금 엿으로 절구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수분이 무에서 쫙 빠져가지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이 숨이 죽으면은 물이 빠지면 좀 뭘로 눌러줘야 돼요. 그래야지. 많이 열심히 많이 들어가면 빨리 절어지고 조금 늦, 덜 들어가면 좀 시간이 더 걸리고 그래 한그 하루 하루 반 정도 있으면 이게 어느정도 부들부들해져요 그럴 때좀 이렇게 뭘로 위에 눌러놓으면은 더, 더 부들부들하게 잘 빠져 수분이 이게 이제 3일 정도 놔두면 돼요 이게 3일 됐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내가 중간에 이렇게 돌을 눌러, 눌러줬어요 처음에는 무가 빠빠다니까 누르기가 나쁘니까 약간 부드러워졌을 때 눌렀어요 야, 이렇게 됐네요 무가 무 수분이 이게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바로 묻혀도 하나 날래도 안나고 매웁지도 않아 이제 납작납작게 썰어가지고 이게다 썰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다 간장 보면은, 간장 무장아찌가 되고, 이 물기를 싹 닦아가지고, 된장에다 넣으면 또, 된장 무장아찌가 되고, 그래요. 이렇게 계속 썰면, 너무 기니까, 또 이렇게 조금 썰다가, 돌려서 이렇게 썰면은, 크기가 적당하니, 좋아요. 많다. 조금만 넣을까? 너무 많을 것 같아서. 마늘, 생강 액젓, 멸치 액젓 이것만 넣어볼게 하나만 좀, 조금 더넣 하나 더 깨소금 여기 맛있으라고 매실차가 조금만 넣을거요 많이 넣으면 물르니까 한 큰술만 고춧가루 부어도 오들오들하니 먹어도 변질 안되고 무생채보다 무생채는 오래두고 못먹잖아요 네 이거는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이 고춧가루 요번에 저기 태양초 산 걸로 지금 무치고 있어요 한번 먹어볼까? 간이 맞나? 이거 이 여섯에다 적고어도요 하나도 안 달아요 조금 설탕을 좀 넣어줘야 달짝지근해 맛있을 것 같아 설탕 이것만 넣어야겠다 내가 안 달아서 설탕 좀 넣는 거예요 다 음, 됐어요 맛있다 이렇게 생채만 해서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이게 어들어들하니 두고두고 먹어도 변질없고 음 맛있어요 색다르게 오늘도 음, 감사합니다